야옷 다 독탱 너무나 무선 독탱 항상 나 당신을 향해 다불 언제 독화살 고치지몰나다파 근데도 너무 무서운 독택 독탱의 텅빗 머릿속에 꽉차 있는 동물단자어전에서독 쓰는 용기 아무데나 이동탄 쏴번는구도 쉽지 그러면서 남의 방구 남의 불타 남의 덩을 찾은 유도탄 흠. 신경 당신. 어. 팀이면 얄믿고 척탱이면 열 받게 꾸는 당신은 매너 꽝꽝 팀들이다 뭐래도 나당신만은 다구라리다 당신은 나만의 다굴 모든 뭔 모든걸 다구라리다 내가 다굴하리다 와달라고 봐 와. 피달라고 피한다 팀킬. 해보라고 해나두고 쏘고 죽었 당신은 테먹고 나갔어 팀킬다 굳었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밥이 장난하나 놔두고 쏘고 죽었 야. 당신은 아테먹고 나갔어 만을 거야? 나가라는 거야 아니면 질까봐 해걸이라고 팀말하는 거야 뭐야? 어. 당신 나랑 지금 장난하는 거야? 같이 하기 싫고 별치긴 아까운 거야 10번째 형역깄어무서 <목소리> 나에게 지금 유도탄 후발 주택 만하면 매너지 해라 어서 가로세로 전자울 제가 면개 사내가며 보트한다면 혼나다른걸 부르다면 당신은 해걸 무식고 소 당신은 유도 다른 내마음에 파도 날 가지고 자고 했다면 당신을 다굴 할 거야 바로 신고할 거야 Uh, feel me 봐달라고 봐 와? 피달라고 피 틴키라봐 <목소리> 틴틴 <팀>. 해보라고 해나 두껄 쏘고 죽었 당신은 앞에 먹고 나가뒤키랬다 빚었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밤에 장난하나 나 두껄 쏘고 죽었 당신은 앞에 먹고 나가 새끼 너만을 완전히 바꿨어 난 완전히 바꿨어 어어어어을 만큼 잡았어 음. 막통까지 갔어 어. 해결처럼 해줬어 한도 끝도 없이 나안 맞았고 정도 지나치게 멀시는 어. 날 완전히 가버려 갔어 숨질났어 포트 못해 먹겠어 알았어 아랫단 쌍피탄 매너전 다골샷 눈앞으로 모든 상황 해결하니 속뜻 이제 진짜 밀상 칠 빼기 싫은 니가 금관 니가 얼마나 멋진 팀들 맞나 어떻게 하나 평생 지켜본다 명심해라 너 혼자 자라퉁퉁퉁이다가 바로 아침네 니가 다굴 당할거다 명심 또 명심해라 그리고 번지대 조심해라 어떻게 맞출 수가 있을까 제발 좀 욕하지 마더 이상 매덕꽝 싫어 정말 싫어 나 완전히 반겼어.